발자국 다 보이죠? 근데 난 못봤어 저거 발자국 <웃음> 너무 집중해가지고 은근히 어, 집중하면은 봐야할게 안, 안 보인다니까 안 봐야할게 보이고 와 이동석도 빠른 거 보소. 아 저거는 어 잘못 던진 거예요. 방금 저거 에너지볼, 에너지볼 저 잘못 던진 거야. 근데 또 손이 어렸어 가지고. 기억 난다. 어저 저거는 기억 나. 처음에 잘못 던진거에요 파란극 맞춰놓고 따라갑니다 오른쪽으로 간척해주고 판자 부수고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 가, 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죠 또 운전자 할때는 생존자들은 어, 저기서 누우면 안되는거 같아 진짜로 저기서 놓는거는 거의 지감에 가는거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것도 화해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거, 이 기술도 아직까지는 잘몰라 그래가지고 요긴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제 구출 올때 보십시오 소설가 약간 견제해주고 어차피 용병은 늦게 오기 때문에 음 막다리가뜨리 하면서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용병 올때 됐으니까 용병 있는 쪽으로 가고요 아 선지자구나 아 타자구나 음. 이쪽으로 끌고 온 다음에 낙평 평타 <웃음> 오른쪽에 붙기 전에 끌려당기면은 어, 낙평이 맞아서 좋아요 이건 바텐더가 잘 피했고 목표하죠, 뭐. 목해 음. 음. 음. 자, 그리고 용병하고 소설가가 어, 음. 반핀인데 용병은 한대 맞으면은, 예, 개피가 되기 때문에 안 죽네요. 음. 음. 라이브 해서 같이 쌍코피 터트리고 마무리를 시켜줍니다 그지? 자 다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좀 쉽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하면 쉽지 근데 이제 이거는 안돼요 만약에 얘가 여기있다 아이런것까지 원래 안알려주는데 여기 있다 그러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쪽으로 안 끌려옵니다 예 그래서 납품을 못해요 근데 뭐 이런건 가능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아 아 내가 집중을 안해가지고 맨날 맨날 할때마다 집중을 안해 나만큼 게임에 집중 안하는 사람도 없을거야 진짜로 아. 방송 감사에서 그런가? 어? 야 이거 미스 <웃음> a <sighs> Come on baby 오, oh, what the fucking? <웃음> Unbelievable, no way! Oh my god! 진짜, oh my god, s h o 진짜 어쩔 TV? w h 어, 진짜 어쩔 TV고요. 와, 강아지 뭐야? 우베브랑 디코도 아닐건데 팀합 잘 맞는거 보소 어... 해독이 좀 빠릅니다 Mmm m m n mm h -hmm. no way. Nah. I gotcha. Mm hmm. 안 오네 이걸 안 오. 오네 이걸 와야지 음. 안올 수가 없거든 이거는. 아씨 깜짝이야 이거 아니 깜짝이야 아니, 아니 나 플래시 있는 줄 알았잖아 미친놈아 아니 나 플래시 있는 줄 알았잖아 내가 놀 가지고 이거 나나나나나나나 이거는 지나갔을 때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스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. 응 꺼져. 아 이걸 이기네. 이런 게운전자다 라는 거를 톡독히 보여줄 거야. 맛있네요. 막판은 좋아요 눌러주는 게 인지상정. 우리의 맞죠.